27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해 갖고는 그 짧은 시간내에 그 엄청난 시험인 이 변호사 시험에 이 머릿속에 팍팍 안 떠오르거든요 일단 요거 읽고 그 다음 삽화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가본 회식자리에서 직원 a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갑자기 A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성추행이죠. 그래서 갑은 누구예요? 성추행범이죠.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직원 A죠. 여러분 어, 이런 문제는 나올 때 일단 영화를 떠올리세요. 주연, 주연배우, 그 다음에 어, 조연배우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가 이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안, 어, 있던 동료 B, 직원 B는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어, 갑이, 그니까 성추행범이죠. A의 엉덩이를, 어, 만지며, 저, 쓰다듬으며, A가 매우 놀라며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갑은, 그죠? 성추행범이죠, 갑. 자, A를 피해자적 위와 같이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A는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갑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여기까지 끊어요 자 동료 직원 B는 같은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출석하였으나 증언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였다 왜그왜거부하겠어요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좀 후달리기도 하죠 겁도 나고 그래서 증언을 거부해 버립니다 누가? 동료 B가 자 그리고 어, 다른 동료 직원 C는 같은 공판기일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A로부터 어. 갑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따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사파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파 한번 봐 보세요. 그죠? 성추행범 갑. 그죠? 갑이라는 사람 옆에 여자 옆에 딱 앉아서 뭐 지금 이게 좀 그림이 좀 약간 다른데 어쨌든 뭐 여자 옆에 앉아서 뭔 이상한 짓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피해자 A, 그리고 직장 동료 B, 직장 동료 C. 그래서 요런 거를 좀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해 주시면서 어 문제를 풀면은 빠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우리 형사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예, 신속하게 빨리 풀 수가 있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설시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억리언, 디귿리을다 맞는 거거든요.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거심을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용역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량은 불문한다. 이거 판례의 원문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거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 그, 강,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에요. 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 생각해보니까 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뭐 만지는데 그냥 만지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뭐 상대방 의사 억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판례도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뭐그 그 의사를 억압까지는 어, 요구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어요이 어, 문구를 좀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뭐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문구를 어, 하루에도 수십 번 읽어서 입에다가 닳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니번 볼게요. 비가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해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어, 어, 이 없다면, b 는 증언 거부, 청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 진술할 수 없을 때라는 거는 뭐예요? 사망, 뭐, 외국 거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314조의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람 지금, 어, 뭐예요? 직장 상사한테 뭐 괜히 이런 불리한 증언 해 갖고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봐 겁먹고 지금 증언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비가. 직장 동료 비가. 예, 계속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볼게요.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의 퇴정 규정에 따라 재판장 재판장은 증인 A가 피고인 갑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끊고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피 저기 피고인 성추행범이죠. 이 사람을 퇴정시키고 어, 판사가 심문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피해자에게 어 성추행 피해자에게 어좀 뭐라 그러죠 정신적인 충격을 좀덜 저거하기 위해서 퇴정시키고 어 심문을 할 수가 있죠 재판장은 그죠 그리고 또 계속 볼게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반대 심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어, 그렇지 맞는 얘기죠 왜 맞느냐. 어 이렇게 해서 퇴정시키고 나갔고 어, 이제 피해 사실을 갖다가 판사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물어볼 때어 어, 이제 그뭐 상대가 이제 주장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추행범 피고인이 뭐 어떤 사항을 주장하는데 거기에서 반박 반박하는 어, 이런 신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까지는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성추행범 피고인이 그랬겠죠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살짝 뭐 손만 잡았어요 뭐뭐 뭐 이렇게 해서 핑계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반대신문 어, 반대 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는 이 식,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 상대자에게 그래서 반대신문까지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리울번에 보시면 C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원진술자 A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성법 31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 갑이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역시 맞는 얘기죠 우리 사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 성추행범 갑이라는 사람이 옆에 여자 앞에 딱 달라붙어서 뭐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리고 피해자 a 그죠 좀 당황한 기색이 사, 좀 사파가 좀 잘못 그려졌네요 당황한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 직장동료 b 그 다음에 직장동료 c 그래서 이런 어,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맨 마지막에 에, 풀으라 그랬었죠? 이게 지금 27번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4 0번 정도 38번 9번 풀때 그때 무렵에 다시 와서 푸시는 게 낫고 27번에 만약에 이렇게 사안이 복잡한 게 등장했는데 거기서 푼다고 시간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드리고요 에, 뭐 뭐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는데, 뭐 좋아요, 뭐 구독자,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좀 도움이 되고자 이걸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